1월 12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사회 예고입니다. 본선 팀미션 라운드가 펼쳐진 가운데 우승부가 등장했는데요. 팀의 운명을 걸고 모든 걸 쏟아내는 무대가 펼쳐집니다. 또한 트롯돌들의 무대를 찢는 칼군무와 박서진이 속해 있는 현역부가 수트차림의 매너남으로 변신하는 모습까지 비춰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아우 마음이 찢어다 진짜로 아 모두가 올라갈 수없 이대로 탑재 주랄 합격자는.